솔바람 불어오는 오버월드 초원지형의 어딘가 토끼굴에서 튀어나온 귀엽고 깜찍한 토끼가 풀을 뜯어먹으며 광합성 중이네요 아무리 봐도 요리보고 저리 봐도 그냥 평범한 토끼인데 오늘 다큐는 쉬는 건가요? 그때 뒤에서 여우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토끼였다면 도망가려고 뛰다니겠지만 이 토끼는 뭔가 이상합니다. 마침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접근하는데요. 토끼는 오히려 여우를 공격합니다. 자신을 보면 도망만 치던 토끼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하자 여우는 황당해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끼는 평범한 토끼가 아닙니다. 바로 살인토끼라고 불리는 특수 몬스터입니다. 이 토끼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개체는 아니지만 번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살인토끼라는 이름에 비해 체력은 토끼와 같아 약하지만 서슬퍼런 이빨로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약 이 토끼들이 자연적으로 많은 개체들이 생성되었다면 플레이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토끼를 괴롭히는 플레이어에게는 매일 꿈에서 살인토끼가 나와 플레이어를 공격한다는 설이 있는데요. 어쩌면 살인토끼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의 토끼들의 원혼이 한대로 뭉친 게 아닐까요?